오늘은 저번시간 굽깎기 기초에 이어 굽통을 이용해서 굽깎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사이즈의 기물이 수량이 많다면 굽통을 이용해서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굽깎기를 할수 있습니다. 굽통 때문에 높이가 올라오니까 허리에 무리도 덜 가고요. 일단 굽통은 깎고자 하는 기물 윗부분 둘레에 맞춰서 미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굽통을 조금씩 깎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얇지 않고 적당히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물과 굽통의 습도인데요 둘중 하나가 많이 마른 상태이면 굽깎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굽통이 준비되었다면 굽통의 중심을 맞춰 주시고요 흙을 세포인트에 붙여줍니다 오늘은 밥공기를 깎아 볼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손을 삼각형을 만들어서 엄지에 먼저 닿는 부분을 닿는 순간 조금씩 밀어내서 중심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올때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올때또 살짝 밀어주고 하면서 서서히 삼각형을 좁혀주시면 됩니다 중심이 잡혔으면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살짝 걷어내 줍니다 이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굽각기를 진행할 건데 이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면 손이 움직일 수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쳐내 줄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안 썼던 굽칼의 옆날 넓은 부분을 이용해 줄 겁니다 왼손은 아까의 굽부분에 위치하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겹쳐서 두 손이 서로 고정되도록 해줍니다 왼손은 기물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고 오른손은 깎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굽칼 모서리를 흙바닥의 중심부에 맞추고 천천히 굽칼을 눕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칼을 눕혀주면 굽칼 옆부분의 마찰력이 심해지면서 칼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눕혀주면서 굽칼을 중심부 포인트에 계속 맞춰주면서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칼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너무 많이 깎으면 굽부분이 안 남게 되니까 적당히 깎고요 굽부분을 만들어 줄거예요 이때는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모서리를 써서 깎아줍니다 두드려서 A4용지 10장 정도가 되었는지 한번씩 확인하시고요 굽부분이 그 만들어졌다면 바깥쪽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럼 완성! 참 쉽죠.